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부터 혼입위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혼입위안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 s s 컴플라이언트 위 w 론 구분법이에요. 고립된 기능이 동일한 유형이죠. 왕따가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카렌 호나이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애니어그램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이비언 그룹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혼이비언 구분법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와닿는 면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바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성격 구분법이 외향성 내향성 이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성격 분리법이라고 했죠. 딱두 종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은 외향성이야 나는 좀 내성적이야 이런 말 아주 익숙하잖아요. 혼이 비안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썰티브는 외향성, 위드로은 내향성 그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썰티브는 나서는 사람이고요, 위드로은안 나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어썰티브일 가능성이 크고요. 누가 봐도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위드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컴플라이언트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외향성, 내향성이 확실하게 갈리지 않고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걸 강하게 느낀다고 했죠. 그 느낌이 강하다면 컴플라이언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혼이하안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외향성, 내양성에서 조금만 더 나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한다면 이 혼이비안 구분법을 자꾸 사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애니어그램이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용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사람한테 적용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해보란얘기예요 그렇게 할때 비로소 에니어그램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람에게 적용해 보라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가지는 아주 다른 거예요 적용해 보라는 건 이해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를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죠 내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판단은 내가 위에 있는 거죠 재판 구간이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생각은 그냥 떠오르기도 하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어나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 그래? 그럼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래에 있는 거고요. 아니야 넌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위에 있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이 몇번 유형인지에 대해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걸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수 있거든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손무당 사람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이건 나한테만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 남한테도 적용되는 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생각할 때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위에서 나를 판단하는 걸 내버려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남이 넌 이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어? 그런가? 하고 한 번쯤 고민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진짜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고민도 별로 하지 않고 아난 그런 사람이구나.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 선무당이 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는 뭐가 됩니까? 선무당이 잡는 바로 그 사람. 선무당한테 잡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틀릴리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 형제나 절친 베프처럼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목사님, 신부님, 박사님처럼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약간씩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장난 부위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는 거죠. 다 고장난 사람들인데 서로 의지하거나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판단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판단받기를 거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애니어그램은 일종의 도구 같은 거라고요. 망치는 못을 박는 도구입니다. 잘 쓰면 의자나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멋진 사진을 벽에 걸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손가락을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만 조심하면 애니어그램은 재밌어요 도움도 꽤되고요자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은 말씀드린대로 혼입이한 그룹 첫번째로 어설티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번 7번 8번이죠 다 생캐들입니다 그런데 이세 유형 말고 다른 유형들 얘기도 같이 하니까요 내 유형 아니더라도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타인과 공감하는 데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능력이에요. 예컨대 감정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 서비스 직종이 많겠죠? 이런 직업엔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은 에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감정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위트론 4번, 5번, 9번이죠? 이 사람들은 감정 부분이 머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책이나 대화를 통해 타인과 공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으면서 작가와 깊이 공감하거나 대화를 를 통해 주고받는 생각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 중에 위주론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커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이죠. 이 사람들은 감정 부분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이나 대화 같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행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들은 약간의 몸짓만으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채곤 합니다. 눈빛 숨소리 거음거리 이런 것들도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통화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죠. 컴플라이언트는 이런 비언어적인 모든 신호에 민감합니다. 자 이렇게 컴플라이언트와 위드론은 공감의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 명의 위드론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컴플라이언트가 섞여 있다면 예를 들어 4번, 5번, 9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번이 같이 있다면 그 2번은 왠지 나른한 느낌이 들거나 하품이 나오거나 심지어 졸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So what?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트론만의 대화는 깊게 진행될 경우 대단히 지적이고 심오한 세계까지 들어가지만 자칫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이런 게 아주 뚜렷한 실체입니다. 과학. 예술, 철학 이런 게 4번, 5번, 9번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사람에 의해 창조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공감하는 동료에 의해 해당 분야에서 공인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나 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낙오자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위드론한 명이 여러 명의 컴플라이언트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면 예를 들어서 9번이나 혹은 4번이 1번, 2번, 6번 사이에 있 다면 눈치가 없어서 남들 다 하는 거 혼자 모르고 있거나 그래서 사후정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혹은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해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컴플라이언트는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대 일의 대화보다는 주로 일대 다수의 대화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여러가지 감정들을 큰 어려움 없이 포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도로는 이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에요. 누군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예.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말로 하는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하는 거지 몸짓 같은 걸로 하는 대화에는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정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설틱 3번, 7번, 8번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들입니다. 3번, 7번, 8번은 감정 부분이 고립되어 있어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r 드로는 주로 머리로, 컴플라이언트는 주로 몸으로 타인과 감정을 주고받지만, 어 i 티브는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어도 타인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잘 모릅니다. 게다가 자신의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물론 이들도 대화를 하고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합니다만, 느낌 대신 몸과 머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본능과 사고가 다시 말해서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격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다만 그 감정을 타인과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타인과 무언가를 한다 그랬죠. 그게 뭘까요? 뭘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머리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게임 같은 걸 의미합니다. 어설티은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게임의 법칙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설티보는 머리싸움을 잘하는 편이에요. 이해득실에 계산이 빠르고 필요하다면 대담한 행동도 서슴지 않죠.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싸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3번, 7번, 8번은 어쨌든 싸우는 머리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이들은 허전함과 외로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막상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요.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과묵해지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엉뚱한 것만 하게 되는 거죠. 3번은 끝없이 일하려고 하고요. 7번은 끝없이 놀려고 하고 8번은 끝없이 한판뜰려고 합니다. 이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함께만 있어보세요. 아마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컴플라이언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